No no Microphone fever, married to the game with little intention to leave her. As long as she a c t right and not like a diva. 이런 건 늦을 때. 큰일 났다. I miss the way that it used to be. You say you gifted, had to prove it, B. Set a date, step up to the plate and cease opportunity. Let the viewers of the music see me pay hip-hop gratuity as I chew the beat. Influencing UMCs with microphone fever. Married to the game with little intention to leave her. As long as she act right and not like a diva. A little less Cardi B and a lot more Aliyah. We'll see, huh? Sickened by this renaissance of skeezers. Shit is not for me, bruh. Yeah, I wanna hit through some speed. 이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곤 해요 일회형이라서뭐 경화제 이런게 필요 없고 물티슈로 실수하면 닦아내고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색깔이 좀 엄청 밝게 나왔는데 어, 알루미늄이 막 서페이스에 펄처럼 이게 실제로 알루미늄 가루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만큼 이제 어, 아잘 아, 발랐 있는데 12시간이 걸린대요. 음. 이건 어차피 고도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요 두고. 살살살 갈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 겉에는 묻어 있는 거라서 떼고, 그 응각 부분만 지금 채워지면 되는 거니까,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이거 물티슈로 닦아내고, 이거는 굳은 다음에 흘러내려요. 이게 액성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거. 지저분하긴 한데 이거 어차다 갈아낼 거니까. Thank yeah. you.